안 앉아 앉앉할수 앉아 있죠? 앉아 연습해 보자 어, 자 안자, 안자, 안자, 안자, 할 건데 벌써 앉았어? 안자, 안자, 안자, 안, 안 돼. <웃음> 콩이. 자 <웃음> 오늘. 얘기들아 오늘 앉아 연습해보자 한번 엄마가, 엄마가 앉아 오늘, 할... 일로 오세요 올라타지 말고 거기 학생 여기 오세요 얘들아 얘들아 잠 다치고 있어 앉아 할 건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거기 콩이 학생 오만 콩이 앉아 옳지 우와 오, 옳지 잘했어 기다려 간식 주세요 기다려 야 콩이 앉아 엄청 잘하네 자, 우리, 우리 꼬마 친구들도 한번 연습해볼까요? 앉아. 어머. 헉, 어머. <웃음> 한 번에 안 해. 어머. 헉, 어머, 어머, 어머. 천잰데? 어머, 나 사람이 먹봤어 퐁이. 앉아. 앉아. 우와. 천잰데? 어떻게 어머. 알았지? 퐁이는? p i 앉아. Pina. p i 콩이 Pina. Pina. p i 이 a Pina. Pina. Pina. p i n 피니는 우연히 i n 는데요 n a 앉아. n 연아앉 n a p 앉 n a 앉아! 아니 아니 n a p 아 n a 아 i n a p 아 n 앉아! 아니 a Pina. 앉아. 아, 니 쓰지 말라고. 어, 어. 보고. 어? 어? 어? 앉았어. 여, 천천데? 뭐몇번 만에 스켰어. 어, 앉아 있어. 앉았어? 앉아. 우리 똑똑할 텐데. 앉아. 아니, 쓰지 말라. 너는 어디, 너 어디? 핑이. 핑이. 핑이핑이 어, 핑이. 어, 앉아. 오, 쟤앉았어 <웃음> 어? 똑똑한데? 핑이는 아직 몰라. 핑하! 어, 핑아니 앉아! 앉아! 앉아! 아니! 앉아! 오. 어? 어? <웃음> 어 앉았어! 어. 어. 어. 어. 어, 앉을듯 말듯! 앉아! 앉아! 요렇게! 핑아 핑하! 아 아니, <웃음> <웃음> 뭐지? 절룡가봐! 퐁이 앉아! 옳지! 콩이는 한 번도 안오 있네? 뽕아 우리 핑이도 한번 훈련해보자 자! 핑이! 핑미 앉아! 앉아! 앉아! 옳지! 잘했어요! 아, 거전투하다 몇.. 몇 번만에 잡았네? 아이씨, 똑해라 수고했어, 얘들아! 안녕하세 잘했어. 쭈쭈쭈.